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론 제28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8강도 어, 선화증권의 혈액에 관한 제6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운송물의 인도와 선화증권의 횟수에 대해서 즉 실무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운송물의 인도와 선화증권의 횟수와 관련해서는 의와 의 정당한 수화이누구인지또 운송물의 인도 장소 선하증권의 회수와 보관, 수화인의 운송물 수령 의무 위반과 선하증권의 미회수의 순서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송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인도라는 것은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해상 운송계약이 체결되면 운송인은 약정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선적하는 데선하증권을 발행하고 목적지까지 이를 운송한 다 선하증권 소진액이 약정된 장소에서 운송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1년의 운송계약을 이행 과정에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인이 이행하여야 할 운송계약의 최종 단계로서 하자 없이 이행되어야 운송인의 운송체험과 완전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운송물 인도의 실무 절차를 잠시 보면 요 운송인은 수화인이 운송물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되기 이전에 선화증권상의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 도착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화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운송인은 먼저 운송물 인도 청구자가 정당한 수화인인가를 확인하고 정당한 수화인이 확인되면 운송인은 그로부터 적법하게 배서된 선화증권을 회수하고 미수 운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청구하여 수령한 후 화물 인도 지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화물 인도 지지서를 발행받은 수화인은 화물 인도 지지서를 운송인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 제출하여 운송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아, 이것을 약간 그플로 차트 형태로 보면 운송인은 운송물이 도, 목적지에 도착되기 전에 선하정권상의 통지처에 운송물 도착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요. 통지처는 통지수령인이라고 우리 어,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수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운송물을 인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운송인은 운송물 인도청구자가 정당한 수하인인가를 확인하고 운송물을 인도해주게 됩니다. 어,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수하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볼수 있는데요. 선화증권은 자유로 유통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소지인이 운송계약서의 수화인으로 기재된 자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적법하게 배수된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소지한 자라면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것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나중에 서가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대,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대판 1982년 2월 23일 선고 80.2943 다 판결인데요. 소위 스테일비엘 조건 아래 무역 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다음은 비유통기명식 선화증권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수화인 칸에 수화인의 성명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배서로 양도가 될수 없다는 문언이명시된 선화증권을 비유통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명식 선화증권 면에 별도로 비유통이라는 표시 또는 n o n n e g o i a b 또는 n o t n e g o i a b 등의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에 수화인을 기재하는 것과 유통증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기명식 선화증권도 유통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유통이라는 기재가 된 선화증권은 당연히 수화인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선화증권이나 운송증권을 유통식과 비유통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비유통식으로 발행하는 운송증권에는 당연히 수화인을 기재해서 발행하지 안 된다, 않으면 는다안 된다. 이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어, 다만 중국해상법은 김영식 선화증권을 비유통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연히 비유통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 중국해상법의 규정은 과거 어, 미국의 선화증권법 의 규정을 어, 좀 모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정당한 수화인은 이 경우에 비유통기명식 선화증권에서 정당한 수화인이라는 것은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선화증권의 수화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입니다. 어, 선화증권의 수화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는 선화증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이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증권의 수하인간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아니면 누구도 합법적인 수하인이 될수없음으로 운송인은 증권에 기재된 수하인으로 신원이 확인된 자에게 선화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여도 선화증권의 다른 소지인으로부터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받을 위험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운송인은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운송 종료 사실과 정당한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선화증권을 회수하고 운송물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화인의 권리 이전 문제인데요. 결국은 김영식 비유통 김영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유통이 되지 않는 것을 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 이런 선화증권에서 다시 수화인의 권리를 이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김영수아인은 배설을 하더라도 적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김영수아인이 운송물 및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선하증권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선하증권의 이전과 더불어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과 양수인사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시식 선하증권에 대해서 지시식 선화증권에서는 배서의 연속이 있는 선화증권 소지인이 정당한 수화인이 됩니다. 운송인은 운송물 인도청구를 하는 자가 제시하는 선화증권에 적정한 배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다은 무기명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수화인 간의 특정인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지시문언이 표시되지 않은 선화증권을 얘기하는데 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다수의 선화증권 소진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운송물을 인도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원칙은 첫 번째 청구자 우선의 원칙입니다.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선화증권 선하정권 소진이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하면 증권과 상황하여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는데, 선화증권은 관행적으로 세통 이상을 발행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그 소진이 세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각기 독립하여 그 효력이 있으다그중한 통이라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소진이 운송인에게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청구를 할수 있고 운송인은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운송인이 운송인에 정유하여 운송물이 운송인에 점유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운송물 인도청구권 을 행사한 선화증권 소진에게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은 후청구자가 소지한 선화증권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한 선화증권 소진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 제2 또는 제3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나타나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통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중 합법적으로 배서된 선화증권 한 통을 소지한 자에게 동선화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이 인도되었다 다른 선화증권은 혈액이 없어지며, 운송인은 제2, 제3의 선화증권 소지인 운송물 인도증권을 행사하더라도 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신용장의 요구서류로 발행된 선화증권은 전통 대신 두 세트만 첨부하고 한 세트는 개설 요구자인 외수인에게 직접 송부하도록 하는 조건일 경우에, 투어드 오브 슈퍼로 된 선화증권은 수입업자가 개설 은행에 물건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송화인이 배서 하여 송부한 원세에서의 선화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운송물을 어, 인도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적법하게 배서된 선화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운송물의 잘못된 인도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2인 이상의 선화증권 소진이 동시에 운송물을 인도청구하는 를 경우입니다. 어, 운송물의 공탁 및 통지를 해야 됩니다. 2인 이상의 사라증권 소지인이 동시에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느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인가에 대하 운송인 스스로는 어, 당장 알수 없습니다. 진정한 권리자가 밝혀질 때까지 운송물의 인도를 유보해야 되는데요. 어,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사라증권은 취결 시 전통을 은행에 제출하고 취결 은행은 다시 그것을 개설 은행에 송부하기 때문에 출발지에서는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별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취결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선화증권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고 아직 운송인이 관리하여 있는 시점에 2인 이상의 증권 소지인 운송인이 대하여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대비하여 상법은 운송인에게 문제의 운송물을 검탁하고 운송물 인도 청구권 행사는 각각의 증권 소지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 통의 사라 진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이 전부가 인도되지 않은 시점 즉 일부만 인도된 시점에 다른 소지인이 인도 청구를 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인도가 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탁된 운송물에 대한 선화증권 소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상법은 수인의 선화증권 소진에게 공통되는 전 소진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 소진의 권리가 다른 소진의 권리를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전 소진이라면 선화증권을 현재의 소진들에게 매각처분 등양도한 자이며 현재의 여러 소진들 중 선화증권 상의 권리의 우선순위는 이전 소진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먼저 교부를 받은 순으로 정화해진다는 뜻입니다. 상법은 현소진중 먼저 교부를 받은 소진이라고 하여 교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원거리에 소지하는 경우는 전소진이 동일 시점에서 나중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수인의 손에 들어오는 시점은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런 경우 격지자에 대해 발송한 성화중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요 발송시를 기준으로 하는 서 양수인이 실제로 받은 시점을 분문하고 교부자가 발송한 시점이 빠른 것을 기준으로 그 우선권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지 이외에서 운송을 인도 청구가 있는 경우인데요.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목적지 외에서는 전통의 사라증건과 상환하지 아니하면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운송계약의 이행 도중 목적지의 경제사정의 변경, 전쟁, 내란 등 긴급사태, 스트라이크의 발생 등 부득이하게 목적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이러한 경우 외에도 송화인등 발행된 생활증권의 전통을 소지한 자의 요청에 따라서 목적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인도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상 송화인과 운송, 운송인이 운송계약으로 운송물의 인도지를 약정하면 운송인은 약정된 장소에서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채무가 이행되는 것입니다. 수입 운송물에 대하여는 상법의 근간 운송계약에서 약정인도장소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컨테이너 운송물은 보세구역인 컨테이너 터미널에 양육된 후 양육항 CY에서 통과를 필요하고 반출되는 경우와 양육항 CY에서 운송인이 지정한 ODCY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통관 반출되는 경우 또 양육항 CY에서 내륙으로 보세운송위에 반출되는 경우 운송인이 지정한 ODCY에서 내륙으로 보세운송위에 반출되는 경우 또양육한계 내의 보세창고를 이동하여 그곳에서 통관 반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1과 2의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장소에서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로 문제점이 없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관세법과의 관계에서 운송인의 책임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약정 인도지가 양육항 CY 인 운송물 의 보세 운송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운송물의 수령지가 독일 함부르크항의 CY이고 인도지가 어, 부산항의 CY로 되어 있는 계약이 된 경우인데요, 운송인의 책임 구간은 운송물을 수령한 함부르크항의 CY에서부터 부산항의 c y 까지입니로 운송인은 부산항의 CY에서 선하정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그의 의무가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화주가 보세운송을 위해 약정된 부산항의 CY로부터 운송물을 반출해가려면 정당한 수화인임을 확인시키고 미지급 운임등을 지급하고 화주가 반출을 위해 필요한 세관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화주가 보세운송 대신에 사전 수입신고를 필하고 운송물을 내국 물건화하여 부산항의 CY로부터 반출을 반출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운송물이 일단 약정된 인도지를 벗어나면 운송인의 책임으로 행한 것이 되고 그 이후의 내륙의 목적지까지 보세 운송의 위험과 부담은 위험과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약정 인도지가 i c d 로된 운송물의 보세 운송입니다. 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의, 운송인의 운송물의 인도지를 경기도 의왕 ICB로 약정했다고 가정하는 부산항에서 운송물을 양육하려 의왕 ICB까지 보호세 운송하고, 운송인은 목적지를 의왕 ICB로 한 보호세 운송과 관련된 운송인으로서 필요한 세관절차를 필하고 운송물을 부산항의 CY로부터 반출하여,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의왕 ICB까지 운송한 다음, 선화증권 소진에게 인도하여야 그의 체험과 이행이 된 것이 됩니다. 다음은 약정인도지가 내륙의 화주 도로로 된 운송물의 보세운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의 양육항이 부산항이고 운송물의 인도지가 구미에 있는 주식회사 코롱의 공장으로 도로 약정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송인이 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주식에서 고롱의 공장까지 운송을 해야 하고, 운송인은 화주의 공장이 세관으로부터 허가된 자가보세장 지장이어나 그것을 목적지로 하는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주식에서 고롱이 사라진 권 소지인이며 니다 만약 구미에 소재한 주식에서 고롱의 공장이 자가보세장 지장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보세운송의 목적지 창고로될수 없으므로, 어, 주식에서 고로는 부산항의 CY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빌하여 내국 물건으로 변경하여야 운송인이 국내운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육항 CY를 인도지로 약정한 운송물을 화주가 지정하는 보세 창고에 입증하는, 에, 입구하는 경우입니다. 어, 운송물의 인도 장소를 양육항 CY로 약정하였지만 어, 화주가 어, 임의보세창고를지정하면 운송물을 그것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화주가 지정한 창고를 입고하기 위하여 운송물이 CY로부터 반출되는 시점에 약정된 인도지를 벗어남므로 운송인의 운송책임이 종료하게 됩니다. 어,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운송물은 선화증권 원본의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화주가 그의 자가창고를 보세운송을 목적지로 하여 보세 운송에 갈수 있도록 관세 규정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운송인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운송물이 운송인의 점류를 벗어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에 의해 사실상의 점류가될수 있어서 운송인과의 운송물 인도 절차는 물론이고 세관과의 통관 절차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관과의 통관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세관은 통관 절차를 밟는 자가 선라증권 원본의 소지인인가를 점검하지 않고 통관하는 중으로 사후에 선라증권 소지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해 줄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렇게 약정된 운송 무관과 운송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자의 자가창고 장치장으로 보세 운송되는 운송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연장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 부산고법 2003년 8월 1일 선고 2 0 0 2나 9호 09 판결에서는 어, 부산시와의했던 운송물이 세관 절차에 따라 K-화학, 어, 선화증권상 통지수령인으로 기재된 자이며 선화증권 소지인이 아니므로 진영한 수화인이 아닌 예, K-화학의 부평공장 자화장치장으로 보호세 운송되었는데 K화학이 통관절차나 운송인과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그 자가장치장에 장치된 운송물 무단 반출을 사용한 사건에서 선화증권 소지인인 X은행은 운송인이 선화증권상의 동지수령인에 불과한 K화학의 보호세 운송 요청을 받아들여 보호세 운송을 하고 K화학의 자가장치장에 장치함으로써 운송물을 인도한 것은 선화증권 소지인인 원고 X은행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은 첫째 관세 법규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에 장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보호세장치장으로 운송하여야 하고 화주 즉 통지수령인이 자가보호세장치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자가보호세장치장으로 보호세 운송 및 자가장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K화학이 피고에게 자기, 자신의 기자 자가보세장치장으로의 보세운송 및 장치를 요구했고 운송계약상 운송물의 목적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CY에서 운송물을 반출하여 내륙보세운송을 호한후 K화학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했였다 셋째, 피고이 같은 행위는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의 변경에 불구하고 수입운송물의 통관장치가 아니다. 넷째, 만약 이를 운송물 인도라고 본다면, 보세 운송 시 비고가 K화학의 선화증권의 상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보세창고도, 거래방, 보세창고도 BWT 거래방식에서는 수왕인인 운고에게도 아직 선화증권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환이 불가능하여 보세 운송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를 신속히 통관하여 수출품을 제조하게 하는 자가보호 장치장 제도 효용성을 돕는다. 즉, 자가보호 장치장 장치만으로 피고가 K화학에서 우피를 인도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K화학이 우피를 무단 반출한 것은 원고나 피고에 대한 절도행위가 될 뿐이고, 피고가 고립되는 중장과실로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문송률를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합니다. 어, 근데 대판 1996년 3월 12일 선거 94.55057 판결에서는 그런데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첫째 피가 보세 운송된 후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K-화학에 대한 인도라볼것인지 우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로부터 K-화학에 이전되었는지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둘째, K-화학의 자가보세장치장의 입고가 관계법규에 의해 강제되어 있다거나 그 단계에서 인도된 것으로 볼 경우 무역거래 혼란이 초래되거나 자가보호사장치장의 효용이 떨어지더라도 인도의 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다. 셋째, 운송계약상 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피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K-화학이 넘어갔다면 그 순간에 인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원심 판결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어, 이와 같이 그 법원에서 본 입장이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은 본질적으로는 설화증권과 상환에서 운송을 인도해야 된다면 설화증권의 어,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을 어, 해칠 수는 없습니다. 해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의 경우가 전혀 운송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 운송인이 어그 컨테이너 터미널 그 CY라든지 CFS를 지정을 해놓고 자기의 어, 터미널이나 CFS에서 운송물을 인도해주는 방식으로 어,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결국 그 수하인의 보세 창고 보세 자가 보세 장치장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보세 장치장으로 인도를 할때 선하증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어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데 대한 운송의그 어, 책임이 어, 면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기선 운송인지 부정기선 운송인지에 따라서 어, 그 대부분 그 정기선 운송에서는 자가 보호세가지당으로 화물이 인도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복합운송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 대부분의 경우에 해상운송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어, 그 부정기 운송, 용성계약을 체결해서 부정기 운송을 해올 경우에 어, 자가보호의 장치상으로 입고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 수하인과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자가보호의 장치상에 입고가 되는 순간 운송물이 인도되었다고 봐야 되고 선라 입건을 회수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 결국 그 매매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선하증권이 은행에 지금 어, 들어가 있고, 매매대금이 어, 수하인으로부터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물이 그 인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 선하증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이제, 운송물을 그 자가보세장치장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 운송, 그 화주 측에서 이 화물을 음 자기가 반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운송물이 음 물리적으로 인도가 되었다고 보면 인도가 되었다고 보면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선화증권 소진의 권리를 어 침해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소진에 대한 권리 침해와 운송물 인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습니다다음은 양육항 CFs를 인도지로 약정한 운송물을 화주가 지정한 보세창구에 입고한 경있인데요운송물의 인도 장소를 양육항의 지정 CFs로 약정한 것이므로,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박으로부터 양육항의 일정한 세관 절차를 거쳐서 지정 CFs까지 그 책임으로 운송하고, 그곳에 운송물을 적출하여 놓은 선화증권을 소지한 화주에게 인도하는 운송계약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주가 창고를 지정하고 운송계약 조건이나 운송의 인 의사와 관계없이 운송물이 그곳으로 입고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CFS 인도 조건과 비교하면 화주가 지정한 보호세 창고를 일종의 옥덕 CFS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운송인은그 위험과 비용으로 동창고까지 운송해야 그런데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아닌 제3의 창고업자가 이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단계에서 창고업자는 운송물의 인도를 요청하는자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하증권 소지인과 운송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문제가 내제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라로 수입되는 운송물은 화주가 창고를 지정하여 그곳에 운송물을 장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당한 수화인이 아닌 자가 통관시 수화인을 미확인한다는 흑점을 이용하여, 어, 창고업자가 짜고 그곳에서 운송물 몰래 운송물을 무단하는, 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단으로 운송물을 반출해가는 자가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은행의 보증장마저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은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송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 선화증권 원본이 선화, 송화인의 수중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용장 거래의 경우는 대개 은행이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선화증권 소진인 은행이나 송화인이 그의 권리를 행사할 때 이에 응할 수 없게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 발생하게 되는데요. 선화증권 소진이 아닌 자의 자가장치상에 장치된 운송인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운송인이 이를 통제할 수 없음에도 운송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로 운송인 측그 해운회사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다, 다분히 운송인 입장에 치우쳐서 주장하는 것이고 선하증권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운송물를 화주가 지정한 장치장이 인도한 사실과 화주가 지정한 장치장 측에 선하증권의 횟수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하증권 소진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입고를 지킬 때 운송물이 인도된 것으로 부정기 운송에서는 봐야 될 것이고요. 이때 선하증권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하지 못한다면 보상장을 수령하는 을 절차를 일단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관세법상으로도 자가장치장에 넣든 안 넣든 이것을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어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그 자가장치장에 넣었다고 해서 또는 이동이 되었다고 해서 운송인의 책임이 면해진다고 보기는 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 법리적인 문제와는 전혀 어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선화증권의 어, 회수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운송 측에서 어,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선화증권 회수를 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 자가장치장 또는 그 화주 수화인 측에서 지정해 있는 어, 그 보세장치장 그일반장치장에 지정을 하더라도 이러한 그 장치장은 수화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어, 장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참고는 수하인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물이 인도된 것으로 봐야 되고 이때 만약에 선화증권 회수에 문제가 있다면 선화증권을 직접 회수하지 않는다면 창고업자에게 선화증권을 회수할 것을 별도로 지시를 해두지 않는 한어운송인의 책임이 면해지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된 내용을 절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 공무에대해서는 운송물의 인도장소와 관련하여 수입 컨테이너 화물이보세구역인 컨테이너 터미널에 양육된 이후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알맞지 않은 내용은 있는데 뭐 5가지 중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28강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